장수씨, 갑시다. 얼른 이쪽으로 내려가자고 빨리 일로 와. 일로 오셔요. 얼른. 갑시다. 빨리 와. 얼른 이쪽으로 내려가자고. 어디로 가? 일로 내려가야 된다니까? 장수씨, 이쪽으로 내려갑시다. 얼른 오셔요. 빨리. 갑시다 어이구 진짜 빨리 어디로 가고 싶은데 니네 가고 싶은데로 가 가! 가자 가자 어디로 갈거야 잠 일로 내려가야돼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야된다고 다시 일로 가야돼 일로와 이쪽으로 가야된다고 이쪽으로 가야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된다니까? 일로 가야돼 자너 가고싶은데 가자 에휴 못살겠다 이쪽으로 가야